인사를 드리면은 노래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건강하시오 어요자니1 <웃음> 0 <웃음> 큰일다을 네, 들리게 됩니다. 우리 한평 군수님께서대형 나오셔서 팀을 하시겠습니다. 술을들리라우은와 같은 박수를 보여주시 바랍니다. 네, 내리오시오다내리오시죠 네, 이상으로, 공치 영상은 마치고, 네. 이번 휴가겁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아무 네. 준비를 한 만큼 했으니까, 마음껏 맛있게 드시길 감사합니다. 워싱턴, 뭐 맛있는 음식 없이 많이 워싱 가서 안턴 워싱턴, 가싱턴워싱에워과턴 워싱턴, 워싱 우리 유턴 워싱턴, 워싱턴, 워싱턴, 워싱턴, 워싱턴, 워싱턴, 워싱턴, 워싱턴, 온 참을 한자에 주신다.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당가 조금 되니? 당가 조되 안녕하십니까? 부르지 모르라면 아들 그 초청을 받아갖고 이게 너의 한달 해놔요. 간단히 당가 한달 해놔. 아 청춘 소녀. こ말ば <웃음> 가가면놀아 음 예, 우리 워내원 명창께서 멋진 그라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님께서 다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활성 있게 그런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오케이. 매상간 주인이라고 원래가 주인 없는 공사를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화가는 아, 목소리만은 지 주인이기 때문에 잠깐 한국어를 넓으려 합니다. 제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63년 전에 한나하를 배울 때한나시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. 아그데 지금은요. 어디에 했던지 이제 몰라요. 제가 어릴때 62년에 배운 노래를 지금 안 듣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한국 덜란다. 유산수 의상 저우 어평진 호지 백사의 청초 흥유색 지금 가세요. 지금 가세요. 지금 요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은경 네. 자리에 우리 가락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남도 민혁 육자리에한 소절 로이고 경쾌하게 민미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아, 아이고 대고 허 Oh, n e 아. 안니 <웃음> 아니, 아니, 네, 마이크가... <웃음> 좀... <웃음> <웃음> <너>. 아하아좋아아아아아아아 <그래? 웃음> 아있시 <놀람> <놀람> Yeah.